나도 이거에 너무 심취해서 놓치고 있는 거를 물어볼 때가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들은 왜웃었을까 그냥 그 사람 그 어, 질문 자체가 사실 나도 근데 오늘 지금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는, 되는 그렇죠 가야 돼는 엄밀하게 한번 어. 가야 되는 날이죠 하여튼 휴가 중이 아니지 여보 <웃음> 쪽도 다안 다 나가고 있어요 다안 나가고 <웃음> 있어 아, 짱이네 진짜. 나도 그 아침에 아 지구질할까 말까달라 때문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웹이 네이피에 만드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이건 때문에. 그냥 저걸 하면 안 돼요? 파이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자도 그, 그 파이 웹이?라고 파이던 그거 인터페이스 해주는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그자도 일하면서 유튜브 하나 털어놓고 있어요. 음. 요즘은 옛날보다 다르게 어머 뭐, 에딩 만드는 것도 인터페이스이 좋아져가지고 음. 파이레빗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되게 시스템이 잘되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음. 웬만한 것들을 내가 맨땅에 안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이나모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기존의 어떤 클래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다 프리셋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음... 인터넷이로안 되지? 회사 인터넷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네 <웃음> <웃음> 비지터 와이파이라서 아니면 아 여기는 지금 그 뭔가 티비가 없구나 이이 여기는 옆에가 쌀래 그러면 옆에는 그 음. 훅업하는 거 있는데 그럼 인터넷도 돼요? 아 그냥 여기서 해도 될거 같죠 귀찮기 때문에 훅업을 하더라도 크리덴셜 을또 넣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 국가 아, 휴가... <웃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뭐뭐 네. 뭐 하셨어요? <웃음> 크리스마스 때 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뉴욕에서 그 아키텍 선배 한분 오셔가지고 음. 그분이랑 밥 먹고 애들 아침에 선물 주는 쇼 한번 하고. 남진 씨는 뭐 했어요? 전 작업하고 친구도 만나고. <웃음> 작업하 계속 작업했죠. 작업. 해서 작업하기 회사에. 그래서 <웃음> 뭐지 크리스마스 기프트 그러니까 회사 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해서 G I F 이 음. 움직이는 거그서 캡처 받아가 어, 크크스스스전 전날? s 니 b 이브 h r i s t m a 스 and I have a s e c 이런 거를 그렇게 던졌다고요? 아니 그냥? 아니, 그동안 한 거.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들 w I d o n 고 k n o 건없 크리스마스가 언젠가부터 되면 <웃음> 언젠가부터 <웃음> <같다>. <웃음> <진짜> <웃음> 여기 있으니까 뭐또 분위기도 뭐. 그리고 얘네는 크리스마스날 상가 그 가게들이 문 닫잖아 막아 그래요? 아나 식당도 전 한입당 좀 다르다 거기는 뭐, 거기는 뭐 여기는 여기는 2 5일날문 닫는 데가 많으니까 홀푸드 같은 것도 안 하잖아요, 이십오안 했잖아 아 그래요? 아그나 동부에 을때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이산업 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할게 없어지는. <웃음> 일단 피드백을 좀 주면 피드백 음. 첫번째 형이 이제 형 소, 빔 소개하고 형 소개하고 빔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을때 그때 이제 그 피드백이 있죠 다른 잘은 보지만 중간중간 그 보다보니까 다른 무슨 어떤 다른 분들이 이제 올리는 그런거에 비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얘기를 했더만 뭔가 한국회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보니까 엄청 이것저것 엄청 얘기 많이 했던데 근데 뭐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인트로덕션 같은 거니까 응. 형이 또 이제 워낙에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응.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한국말 안하다가 갑자기 말할 상대가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자, 커멘트! 커멘트를 한번 볼게요 커멘트를 보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잠깐만 코멘트가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고 어, 특별한 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좀 어그라시브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 오히려 핸드폰이 지금 좀잘 나오는데 잠깐 이게 안 나오네. 우리가 딱히 막 테크니컬한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달것도 사실상 없었을 것 같아. 그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 비디오에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의미 있는 건 요구 그렇죠 이걸 한번 읽어 보면은 이제 건축학 학생인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네. 첫 번째 비디오에 그래서 아,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건축학과에 대한 진로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편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래된 편견이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아, 도면 설계라는 것만 한다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무수한 실무 경험을 통해서만 C M 분야에 손댈 음. 수 있다는 편견. 뭐 경험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게 아마 대구 대개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C M CM C M 이렇게 하면 음. 되게 예를 들어 뭐 한미 파센스 요즘에 한미 글로벌이지 뭐 그런 C M만 전문하는 회사들을 보면. 거의 거의 구십트 이상이 이제 경력자 분들을 위주로 돼 있는 그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한 것처럼 감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배경 지식을 갖고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로 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대부분 뭐 어, 나는 설계를 하다가 c m 으로 넘어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프로세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c m 이라는거 안에 도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세분화될 거니까 아, 이제 음. 거기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도 특히나 만약에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환경을 구현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익스플레언스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음. 그익스플레언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가 갖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음. 사람이랑 같이 음. 그렇기 때문에 CM 파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되게, 되게 다양... CM 정말 사실은 한정짓기가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스타일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보다 하면서 하는 거라 언제부터 다 알고 해요? 하, 아무것도 네. 없잖아. 아, 그리고, 부딪혀보고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내 지식이 되게 그 안에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알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바운더리를 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뭐라는 걸 알잖아. 근데 잘 모르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게 어디까지 할수 있는 바운더인지를 리 모르니까 오히려 더 그걸 깰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것도 있는 것같아 뭐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통해서만 시험을할수 있다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나 이런 편견들이 좀 정리가 다시 된 듯한 그런 댓글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무소라는 곳에 직업이 분야가 직업의 분야에 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러니뭐좀더 이것만 있는 게아니야 특히 설계하다 보면 다들 건축가가 될것 같고 다들 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분들도 만나보고 시, 심지어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봐도 지금까지 물론 이제 프라이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분들도 계속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항상 그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알고 있고 근데. 어떠한 게 가능한지 어떠한 뭐 새로운 게좀 투자를 할 만한지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분처럼 자기가 뭔가 좀 액티브하게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 뭐 편견이라고 표현을 하든 기존의 뭔가를 표현하든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셀링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이 분야는 특히나 더 음. 근데 사실 건축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어쨌든 자기를 세일해야 되는 거는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특히나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조금 비전이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미래의 비전을 거기다가 입히든 뭐라든 음. 그래 가지고 그게 좀 사람들한테 좀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음. 사람들이 음. 생각했을 때그 같은 뭐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음. 아마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것같고 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딱 질문을 하나 또 주셨는데 보면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역할을 가지고 각각 필요한 업무에 따라 무수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데이터를 서치하는 방법이나 사용했던 과정들도 추후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하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카테고리가 조금 더 좁아지면 좋긴 할 텐데 음.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했다 보면 뭐 지오메트리다 그러면 지오메트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든 뭐라든 그 히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모르겠어 지금 들은 생각은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음... 뭘설치하냐고 목적이 좀 확실하면 좋을텐데 데이터를 설치한다? 어떤 데이터를 설치하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매니저한다는 거는 네. 저장시키고 나누고 네. 찾아내서 업데이트하고 아 그런 거 그런 있어요. 당장에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아닌데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스토어 해놓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음. 저장해놓은 데이터 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서 설치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음. 추후에 그거를 내가 결국은 설치를 해서 쓰게 되는 개념을 뭐 설치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연결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고 봤을 때 음. 과정이나 방법? 이거는. 과정이나 방법은 사실은 결국은 프로젝트별로 좀 그렇죠. 달라질 그렇군요. 수 있는 게 환경에 따라서 그 설치한 결과물로 어떻게 그 다음에 연동을 하겠 것이냐 뭐 그냥 다이렉트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데 아웃풋 이쪽 인풋으로 음.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드레스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음. 과정이나 방법 글쎄. 어떻게 보면 약간 형 과거 했던 음. 프로젝트들은 이제 한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음. 좀 관련돼 있는 다 빼고,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좀 통해왔고 좀 재밌게 소개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 음. 그렇게 이해하실 그,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도 예를 들어 뭐디자이에 필요한 데이터,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패널 타입에 관련돼 가지고 좀 공사비 계산, 뭐 이런 개념의 음. 어떤 그런 데이터를 쓸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두 개가 사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뭐 어떤 게 음. 조금 더 사람들한테 클리어하게, 뭐 복잡하지 않고 좀 클리어하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왜냐면 데이터 매니지먼이라고 하면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좀 뭔가 무슨, 게, 데이터를 뭘, 네, 무슨 데이터를 뭘 무슨 데이터를 뭘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을 그냥 뭐내 캐드 파일을 정말 세이브 에즈를 해서 버전링을 음. 해가지고 쌓아나 간다. 뭐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일 수있고 무슨 뭐 인포메이션이든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지 해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때 음.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뭐 세팅을 하느냐 이것도 음. 데이터 매니지먼이라서 음. 사실 데이터 매니지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따지고 음. 그래서 뭐 그렇게 첫 번째 피드백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 사실은 항상 그 학교나 이런 데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음. 생각보다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질문 별로 없는 게 <웃음>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그런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질문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두려워한다고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이라는 게 이런 질문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는 <웃음> 사람 그리고 있는 거고. 저가 생각해서 저도 한국 가거나 하면 제 세미나나 그렇게 할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화면에 뭔가 보여지고 이렇게 비주얼이라든지 뭔가 결과물이 달... 나오니까 뭐가 아, 되네라고 느껴지는데 약간 정말 아, 이 지식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나누면은 그 지식 부분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정말 테크니컬하게 아니면 정말 에마크 원 혹은 비아크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어떤 기술적인 트릭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록 그게 그걸 통해서 언더스탠딩을 응.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주면 음. 그나마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것이 말을 음. 이제 현에또 약간 적응하고 시키게 되면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빔 이런 것들 잘 너무 어렵고 잘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그냥 뭐 레빗 혹은 라이너의 뭐 레이어 음. 관리 뭐 라이어 의 무슨 뭐 그런 어떤 관리 방법들 아인이라든지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레이어 아니면 어떤 당장 제품 필요한 걸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빔 쪽으로 사사사사렇게 <웃음> 데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설계학과에서는 이제 설계 쪽이 아무래도 포커스니까 건축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뭐, 뭐 건설 경영 쪽 이런 쪽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형 말을 더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하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는 게또 너무 개발 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하여튼 항상 학생들한테는 되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저런 질문 하나는 질문이 나한테 되게 비수로 꽂힌 질문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뭐그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웃더라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아, 아. 근데 무슨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나는 그 질문을 답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게 뭐 무슨 전혀 딴 얘기를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게 정말 단순하고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오히려 거꾸로 네. 너무 전문적인 거를 물어보면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음. 나도 이거에 너무 심취해서 놓치고 있는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 그러면 학생들은 네. 왜 웃었을까? 그냥 그 사람 그 질문 어, 자체가 뭐좀 되게 보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웃었던 이유는 되게 질문 자체는 단순했던 보 같아요. 그리고 음. 무슨 저런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발표 후에 저런 질문을 하나 뭐 이런 얘기각해보니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기억이 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